자 여기 저희 가평 현장인데 위쪽 부지는 이제 건물은 다 완성이 됐고 앞에 이제 수영장이랑 데크공사 그리고 요 앞쪽은 이제 인조 잔디를 깔거고요요 앞에 텃밭 부지를 조금 빼놨어요 1.5m랑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캠핑을 할수 있는 부지를 따로 빼놓은 건데 요기를 제가 요 사계절 푸른 잔디를 이용을 해서 음 잔디를 심어 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탄화랑 흙으로 새롭게 싹 작업을 했거든요. 어 이게 요새 또 날씨 따뜻해지고 그랬어 가지고 이렇게 잡석이 아니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싹다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잔디를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자요 사계절 푸른 잔디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 자 이렇게 안에 비닐봉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브랜딩된 씨앗들이 어, 잘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, 한 팩에 10평 한 정도씩 이렇게 쫙 깔아 주면 됩니다. 고그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요거 잔디 보면 여기 정원용 잔디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. 음. 구매를 하실 때는 이 토양에 맞게 이렇게 뭐 선택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보면은 용도가 뭐 정원용, 축구장, 뭐 변명 경사진용, 그다음에 골프장용, 뭐 이렇게 해서 밑에 흙 같은 경우에도 바트, 황토, 마사토, 그다음에 모래, 뭐 기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브랜딩을 맞춰서 이제. 토양에 맞게 이렇게 보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지금 1차로 전체적으로 여기 한반 정도만 파종을 했거든요. 저쪽은 이제 데크를 짤 거라서 그래서 보면 씨앗이 이렇게 붉게 뿌려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. 육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파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물을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한 부분에. 물을 줄 거예요. 스프링쿨러를 안사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을 쫙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.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잔디가 자라야 될텐데 자 잔디를 시공하고 한 열흘이 정도 지난 상태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푸르푸르 조금씩 잔디가 올라오고 있는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저쪽 잔디를 뿌리지 않는 부분과 잔디 씨앗을 뿌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꾸준히 매일 물을 주면서 50일 정도는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음. 그러면은 이렇게 푸르푸르해지는 잔디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씨앗이 넉넉했으면은 조금 더푸르푸르 군데군데 틈 없이 뿌렸을텐데 제가 한 두포 정도를 시공해서 요 부지가 꽤 넓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틈틈 이제 구역구역 구멍이 있는데 이런거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메꾸시면 될것 같아요